최근 남태평양 지역의 지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3월 14일에 통과와 뉴질랜드의 강진은 진원의 깊이가 400에서 500km를 넘나드는 신발 지진들로 우려가 됩니다. 또한 최근 남태평양 바누아투 부근의 통과의 화산 부근에서는 천둥이 59만 번이나 친다고 합니다. 바누아투의 강진과 더불어서 일본 대지진을 연결될 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일본 동북지역 아우모리현에서또멸치대의 사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멸치대 사체 발견 이후에 인도네시아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은 최근 각 지역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3월 14일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규모 6.7의 강진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대지진은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한달 전에도 도카라 열도와 함께 발생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2016년과 2022년의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3월 말까지는 일본의 강진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은 장기, 중기, 단기의 모든 지진의 전조 현상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강진에 대비해야 합니다. 3월 2일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6.8의 강진도 있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뉴질랜드와 바누아투에서 강진 발생 2주 후에는 일본에서도 같은 규모의 강진 발생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2주 후에 3월 16일까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고래사체의 발견과 지진 횟수의 감소 그리고 관측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립 현상이 와카야마현에서 발견되었고 곧 보름달입니다. 이러한 강진의 전조현상들이 한꺼번에 겹쳐져 있습니다. 3월달은 동일본대 지진이 발생한 달입니다.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동해의 이시가와현에서 하루에 세번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가와현은 3월달에 비정상적으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월달과 비교하여 3배 이상입니다. 작년을 살펴보면 작년 9월에 이시카와에서 진도 우약이 일어난 후에 한달 전인 8월에 이시카와현에서 갑자기 지진 의수가 증가했었습니다. 작년 8일에 이시카와현의 지진 횟수는 작년 7월에 2배였습니다. 작년 10월이나 11월에도 이시카와현은 지진 횟수가 많은데 작년에는 갑자기 이시카와의 지진 횟수가 2배가 되고 진도 3이 늘어난 후 이시카와에서 진도 우약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또한 작년엔 이시카와현에서 진도 우약이 일어난 후에 도쿄에서 규모 6.1의 수도지카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동북지역 아오모리현에서는 진도 5강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교슈 가고시마현에서는 진도 4 그리고 야마나시현에서는 진도 5약 그리고 와케아마현에서 진도 5약 그리고 도카라열도에서 진도 5강과 오가사와라제도에서 진도 5강 그리고 교슈휴가나다 해역에서 진도 5강의 강진이 연이어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시카와와 니가타는 세트로 큰 지진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진역이 미해연에서 2주에 두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역은 보통 3개월에 한번 정도입니다. 작년에 이상진역도 3개월에 한 번이었고 그마저도 자주 발생한다고 일본기상청에서도 우려를 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상진역이 단기간에 두번 연속 발생을 하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작년 1월에 미해연에서 이상진역이 발생한 후에 2월 13일에 후쿠시마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9월에도 이상진역이 세번 일어나서 10월에 도쿄에서 규모 6.1의 강진과 동북지역아우모리현에서 진도 5강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이상진역이 일어나서 1월에 오가사와라제도에서 진도 5강 그리고 교쇼 휴가나다 해역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상 진역 발생 후 1개월 내로 강진들이 발생을 하는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 미에현의 이상 진역이 3월 9일에 발생을 하였으므로 4월 초까지는 강진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도카라 열도에서 250회 이상의 군발지진이 발생한 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작년 4월 도카라 열도에서 250번이 넘는 군발지진 반년 후에 9월 이시카와의 진도 5약 이후부터 진도 5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도카라 열도의 250번의 군발 지진이 후에는 1년간은 주의해야 합니다. 3월 14일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규모 6.7의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약 2주 전에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일본 구마모토 대지진 발생 한달 전에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했었으며 도카라 열도에서도 군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후 정확히 한달 뒤에 구마모토대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도 2월 20일에 도카라열도에서 하루에 6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이므로 3월 말까지 교수지역의 대지진에 주의해야 합니다. 3월 18일은 보름달입니다. 그리고 와카야마 연북부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3월 4일에도 규모 2.9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이고 장소는 근처입니다. 올 2022년 1월 중순에는 와카야마 앞바다의 난카이 트로프 부근에서 관측 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립이 관측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강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난카이 트로프와 와카야마연의 강진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